서로 모두 들하고의 인연이 한 20년은 넘같의원으로법수을지 합니다. 이 주변에 우편서 전국과 모들도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선광인재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있을 것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경선 도아니 안전하고 단을고을 것이다. 이렇게 방어 부족하면 이 현장에 라 다음은 노동자들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전설 현장를막고 왔는지 저는 20년의 역사를 통해서 쏙박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이 자리에 있는 사워들도이분들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위한 일하지 않고 쉴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착화된 거 저는 똑똑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놀라기입니다만 건설 안전 특별법을 비롯해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부저지도잠시활동을 벌이고 직장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무인타워 파워 이런 문제들까지제국 개선을 하게 되해서 개선에서 시행 뿐만 아니라 국회의 평대로도 싸웠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파워너드 동지들이고 이 사람들이 아니래 고용이 보장됐다면 이런 거 있겠습니까? 완전 고용이 이뤄졌다면 우리 파워 동지들이 대기자들이 그렇게 분범하게 발전할 수있습니까 그래서 주제를 했고 그래서 일자리를 진제로 지켜보고자 믿어드입니다 대한민국들, 독박의 일자리를 발받으시죠 여러분들도 잘행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조인들도 노동자리의 권리와 일자리를 이동지들에지왔다는것 저는 감히 자신하고 증명습니다 하고 단체 행동니다 저는 파워즈가 협동사들과 우리의 인을지루면서 파괴한 으로고습니다 그리고 이천0 0년 일곱 대 파워즈가 전원을 에서 어떤 새로 변호하는데 전으로파워가 가장 많은 인도적인데 다섯째 명의 파워즈는 개최하겠다 약속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주가 됐던 모든 합의가 됐던 합의가 이어졌던그시대를 깨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시대를 깨는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부인차별우가없습니다 성방위원회 원이 자신들 잘못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담스위입니다 노동자가 강의원에장는데 불인차가 되는데 아무런 어전 조치를 취할다는 하면이또한 책임은 성방이 이 상황을 실제로보구하고 통보해 줄 것을 엄중하게 추구합니다. 국민들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이 현장은 부평 삼릉 지역이라고 합니다. 삼릉은 미쓰비시입니다. 미쓰비시, 바로 여러분들 앉아있는 옆에가 바로 미쓰비시 일본 전방병에 이는 국제단체 노동자에게 잘 믿었던 학생이 있었던 자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음. 바로 일본의 첫 번째 기인이슬시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노동조원이있었1 9 2 0년도에도노동조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노동조합의첫 번째 용량이 뭐였냐? 8시간 노동자 제가 상년을얘기하다고했지면 네, 그때 1920년대에 만들어진 보호도, 상장 없어 놓고 8시간 노동자를 No, no, no, no.